야, 얘네 발전기 그냥 다 깔았네. 몇 개씩 간 거야, 그냥? m mm m -hmm. 야, 쟤네 사람 모집하는데, 저 버그새끼들? 자기네 부족 오라는데? <웃음> 네! <웃음> 잘합니다 잘 달달해요